좀비 사태로 세상은 열망하고 이런 세상에 홀로 떠돌고 있는 한 좀비 소녀 오랫동안 식사를 못한 좀비 소녀는 어느 식사 중인 좀비 무리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힘이 없던 소녀는 무리에서 벗척을 당합니다. 이때 소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명의 좀비. 그런데 그 좀비는 뜻밖에도 자신의 음식을 소녀에게 나눠줍니다. 소녀를 옹호하려다 무리해서 쫓겨나는 좀비. 그렇게 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공원,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기억이 남아있는지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느껴버린 좀비군요. 죽어서도 자신의 딸을 보살피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네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마는 딸인데 그리고 또한 번의 놀라운 상황 좀비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다친 딸의 손을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죽어서도 아버지는 딸을 보호해주고 싶었고 딸 또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 그러던 중 인간의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분열을 노리고 있는 총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총을 쏘고 맙니다. 이때 총을 쏘려던 사람에게 누군가 제지를 합니다. 그 사람 또한 딸을 때리고 있는 부녀였던 거였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